우스스까운 발의적 고발언 따로 이건 싫자 제가 이제 네 번째를 들으자고 해서 말이읽거든요 제가 이걸 가장 소중히 여겨요 우리 민족성, 우리 민족만의 특성을 그러면 모든 것은 조확하게 이끌어가는 정신으로이게 인류가 규제하는 것이고 현대 문명이 가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저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천지 동물이다. 만물 유체다지휘불성이다 응, 응. 하나님이 응. 다시. 이게 다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 합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이걸 지향하지만 우리가 집요하게축구했다고 과정하고 왜 단군신화의 부조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멸의 원리로 있습니다 단군은 특별한 존재예요. 단은신화가 되겠지. 추상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조와 합의를 우리는 응. 지향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식 표현을 써서 침수고가 등급하지만 우리 시의를 표현을 써가면서 자연과 합일된 모습들을 우리 영어로 표현하고 예술가들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표현해주만 돼요. 1번구 중내용은 안됩니다. 일단 우리 것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것 갖다 요합죠1 2 0년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자적인 우리 것이 사실 별로 문제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단구의 대중음악을 보더라도, 아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우리나라의 일본 지포츠 정확한 면가능는 사실이잖아. 예를 들면, 알아서.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 시에 현대에 맞는 대중음악과 장르를 만들어야 되는, 장르를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은, 역사학계 한 얘기에 제가, 역사학자니다장물청입니다그 중에 하나, 단구이라고도 있지만, 이게 기가 막힌거죠. 이걸동방의금자탑대라고 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이런 피라미드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죠. 광계도 태양은 직경 66미터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80미터가 되는 피라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성에는요. 여러분 갚셔야 돼요. 12개의 피라미드 있었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남아있고 가장 석백한 게 바로 이장군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구려가 또 우리 민족이 좋아하기를전했는가를 설명드리는 <웃음> <웃음> 대하죠 정면에서 바로 본 건데 요나 아, 입고 나빠다 <웃음>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봉통석신료가 있기 전에는 이런 고분을 만들었는데 시신은 하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신을 모시고, 왠지 모르게 뭔가 있을 것같죠 이렇게 면 여기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증사세도 연결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여기 다 올라갔었어요. 가면 난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고래 난간 구멍. 그리고 여기서도 귀합된, 여기서도 귀합된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왜이 장소에 세웠을까? 이걸 제가 구정하신 거죠. 자꾸 굴청해야 한다고 물는봤어요 이것도 렇게 돼. 정삼각형이 나온다고 풀 그런데 이게 고구려 쪽으로 한 명이 한 명이 100척이에요. 고구려 있쪽 고려 구척 100척이에요. 고구려 척이 없겠습니까? 었 고구려처럼 특업군이 고구려 고구려 뛰어난 나라가 왜 고구려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건너서도 고마 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 이렇게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건 역사대지탈을 알려주는 거지. 대단히 뛰어난 통화기술. 중국인들도 고구려인들의 서울 설는능력을 극찬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첨성대에 그러게 되면 뭡니까? 기능도 있지만 그 미학을 얘기했잖아요. 그 성. 학생들도 얘기했죠.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고구려에 가게 되면 성벽이 치부져야 정말이에요. 고구려 성들이 이렇게 화강암을 예쁘게 다듬어서 둥굴게, 국두리 형식을 해가면서 비례 따라서 올려가고 있어요. 청성대랑은 똑같죠. 그게 고구려는 석석의 치구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대단히 뛰어난 명적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백척이에요. 자, 공상각형에다 백척이다. 그리고 세봤어요. 1층2층3층7 칠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칠이 한자 좋아하잖아. 러피세븐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학생은그러게 그렇죠? 원래 원래 치을 좋아해요. 왜? 생명과 죽음의 숫자입니성신앙부서 7성과 1까지 그리고 더중에한건 3의 숫자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요. 이게 7층인데 1층에 3개당씩 을때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마저 빛이 4개당이 되어 있어. 있어요. 이게 늘 고민이 됐었는데 결은 건축학자에 대해 이걸 그리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 진짜. 그랬더니 아, 선생님 이거 그냥 기장부예요, 왜 건축학 교수님 분 계시길 정말 겠어요 기장부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3층, 3개단3개단 그래서 3개단씩 7층은 3층은 21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세일에 그러면 떠올리시죠? 옛날에 세일하고 급수 쳤던 거. 그게 단군신에 나오는 구조잖아. 그민속이 아니라 단군신에 하는 겁니다. 왜? 쑥과 마늘, 쑥하나 마늘 숨겨지면서, 2 1일 21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 그랬더니, 37일 만에 인형, 인간이 형으로된 것이 음녀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민석으로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속 그리고 산성입니다. 단군신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100일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37일, 20일이 되잖아요. 너무 정확하죠? 아이가? 고것은 공격신화를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공격신화에 되는 겁니다. 고고은 공격신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놀란 사실은 되게 가긴 거죠.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자 어, 주변 피라미시라든가 아니면 그리스의 신전을 생각하시면돼요 이렇게 지구라도 마찬 가지고 그리고 당연한 일트만 천지 이란적이 남아있는 지구라는 습니다 위에는 특별한 공간이니까 늘신들이 내려오는 시신은 여기 모시고, 제 이론이지만, 동명왕, 즉, 해모스와 유아빈이 여기 계시고, 위에, 아니, 또, 고주몽과 그, 유아빈, 아니, 고주몽의 부인, 예시 부인이죠. 두 분이 계시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늘 때가 되면 내려오는 해모스가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의 몸은 이런 게 있어요. 온대죠. 보면은, 국 나라 동쪽에 있는 대열에서 수신, 이 수신은 글자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동굴신이에요. 근데 글자 때문에, 화 또는 목을 빼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굴에 있는 신을 모시고, 아무 강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국동대열에 모신 분은 당연히 유아비인데요. 유화비는 이때 모셔오고 미리 내려와 있었던 해양스가 여기 만나서 1년에 특별한 날에 리튜어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이 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동명왕릉 아가 보여드렸죠. 북한에 가면 평양시 외곽에 옛날 중화국에 동명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고위 앞에다가 전체을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평양 지역에 도웁했던 기간에도 북조를 모신 용이 있는, 사당이, 신전이 있는데, 고구려 그 전성기 400년 동안 높아 는데 없겠습니까? 첫 수도에도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졸버니, 환인이 수도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억지로 찾아내는 거죠. 용산을. 왜? 늘 용을 타고 내려갈 때 용산이거든요. 평양에도 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당연히 국내성에 지조명, 신재에 있었다면 이거 에는 양이 없어요. 장소도, 구조도, 이거 제가 분석했지만 완벽하게 고래공복신라을만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과치는 무엇일까? 당부신나오래공복신나이 구조, 관계탐지성벽의미학비가다볼때나는건 뭐냐면 자유가 합의예요. 즉 주차와 대상에서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선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연한 거죠. 고구려는 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당연히 대단한 영토를 확보했잖아요. 보시다시피 대단한 영토 속에서는 자연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연환경이 다르게 되면 생태계가 다르죠. 생태계가 다르게 되면 당연히 생산도구가 달라지고 생산양식이 달라지고 인속신앙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주민들이지만 숲속에서 강가에서 박혀 살다 보면 다르잖아요. 지금 동아시아에는 모든 수많은 소수종족들이몇개안 되는 꼴이지만 다른 이유는 각각 사는 적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그럴 때면 은고고려가말 그대로 완벽한 통일 공동체를 지향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전체를 하나로 뽑보이겠죠 요즘 말하면이겨이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화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서 교부시켰죠.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 특별한 비, 특별한 이동, 신전, 그냥 특별한 걸 통해가지고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 할것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즉, 국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이나 국방정적이라든가 중국적인 사람들에게는 보급는 이러이러 나라다. 라고 선언을 해 있죠. 그렇죠. 아니, 한모라비 법전의 그 비라든가, 모세 식계명이라든가, 중국의 측천의묵자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왜 우리 관계 특장기라든가 관계도 등아니가 장군청이라서 의미를 안 부여해요. 이상하잖아요. 저 이상해요. 왜 우리나라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예술 미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아요? 해죠. 의미 찾아내는 뭘고 불어 떠나 가지고 일단 부족하게 중요하고요. 이거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이렇게 좋아하기를 지향하고 그걸 실천해 앞두는 것을 제가 이론을 전개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죠. 아합하게 상세. 뭐 이거 매매에서 뛰죠. 하는 것들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리학의 이론과 모든 것은 기억이겠어요 고구려들이 집요하게 축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 문학권에서도 표현하지만 고구려가 그 시대 에왜 이렇게 집요하게 표현했는가 방식 정신 아니겠어요. 자. 아시죠 이 그림도. 똑같잖아요. 제가 거의 똑같은데요. 아, 그렇죠. 어, 이거랑 이그림이 똑같죠. 그래서 끝과 머리가 이게 뭐냐면 뭐랄까. 뭐라나? 그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배의 뿌리와 입을 물고 있는 거. 같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 뭐 들었고 우리 민족 신화에 들어오는 거지만 처음과 끝이 하나로이어져있다는 불교에서는 인연과 똑같은 거고요. 이거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증저비를 한사람이라 생각해요. 이증저비그림이잖아 제가 보기에고구의 고분 벽화나는 용 그림과 비슷해요. 오염은오해서른 39마리 용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얽켜져가고 있어요. 이거를 매듭으로 보느냐, 묶고 으로 보느냐 아니면 엮은 거로 보느냐는 제가 있는 거죠. 고려인들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은 거로 보느냐 겪꾼 것이란 것은 언제든지 덕치면 풀려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린 역군 문화지, 묵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중국은 묵는 문화예요. 우린 겪는 문화고, 모든 것이 오르져 있고, 이걸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위중섭이도 똑같다고 했다고 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자, 이 여자 한혜숙 닮았죠? 한혜숙 그렇죠. 네, 한혜숙의 어머니가 강대사람이래요. 강계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로 고구려 국내서 건너편에 있는 북한측 도시의 신주익 그래서 강계는 원래 중요한 도시인데 강계 미인이었데요 당연히 강계 미인의 필반 한해식기는 고구려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고구려 동안님벽화에 나오는 이 여인과 한해식을 보면 유사해 보입니다. 재밌는 석탑을 보리다가요북방결과 함께. 남박에 두 무술한 뼈도 같이 가고 있는 고구이 여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은 이그림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레사 분전에 있는 고구리 사신입니다. 이두 사람의 당시 심정, 우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4천0 k 터를돌건족과 함께 여기까지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뭔가 부부가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아, 고구은 멸망인 거라. 디스토리 데크라이렇 그렇죠. 어떻게 되니까? 지금 1970년대에 발명이 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이나 아프라시아, 이 아프라시아 국면은 조금 유명해 알렉산더 대학로여기를 전용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소극 소부띠. 띠인, 제가 소극 띠인이거든요. 거기 끝나가니까 이제 재밌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소극 띠인이에요. 소극 띠인은 오늘날의 현재 거즈베기스탄의사마르카드요 와, 이런 적에 있는 사람들을 그당시에 소부띠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 쪽에 워낙 많이 살고 있었고, 일본은 도서청에 고주지가 있었고,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구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소부띠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음악과 미술과 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춤들이 꼬선무, 자진무, 지선무, 이런 독특한 춤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악기도 그렇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소화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주사성이 많은 거죠. 이 소극기인들. 소극기인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투쿠게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페르시안이 히르샨인들. 에요페르시인들이쭉 와가지고 지금 실크로 추위까지 좋아요 그리고 그 후에 브랜치들이 실크로도 우리가 알기는큰마 말하는 탁크라마카스타마의 실크로드는 그 사람들이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 도룩고를 치는데 그거를 뺏은 것이 흉노모예요흉내의 그러니까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크리샨들의 피를 뒤를 따라 쫓아온 게 알렉산더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는거 얘들아 너희들은 우즈베키스탄 가게 되면 김태희가 바슴 내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이 가장 예쁜 줄 알지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그러죠. 가장 예쁜 여자들은 타지키스탄 여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왜그렇고 보니 타지키스탄 여자들은 그리스인의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지잖아요 그래서 타지키스탄 여자들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인이죠. 그리고 그의 정부가 그 위에 불교를 펼쳐주거나 투쿨들의 피가 섞었고 나중에는 아빠 싸움으로 아랍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다 섞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볼 때는 소고인의 가까운을 그리니까 저처럼 눈이 깊고 코가 씁니 이거 사료의 용어입니다. 사료의 용어를 제가 생각합니다. 눈이 깊고 코가 쓴. 그리고 저처럼 입술이 아니고 다가 깊어. 이게 코. 소금 인들소띠인 들어서셨어요. 소금 띠인서 소금 띠인으로 들어면얘들아 나는 그요스금이인으섞들인 사람이야 이렇게 요소지 <웃음> <되죠>. 우리가 세워어야지끝요 소금 띠인매로말어서셨요소인들서셨어요 소금 띠인으로 들어서셨어요. 소들은요 소금 띠들은문화어요에전띠하시는분들요으로요 그래서 역사학자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창작할 수는도을 드리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갖고 계시지만, 저를 통해서본 우리 민족의 처음 들 즉, 고대에 있어서의 우리 문화, 아니 생물학적 정체서 여기 간에서는 비교적 역사학자로서도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례를 가지고 많은 저작을 내는 수이니까제 의견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 개를 위해서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문화의 현방이 결정될 수가 있고,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이수때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들은참 걱정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전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레포트로 할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도부 출범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언하고 일부를 집필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더멸망을 것이었어요. 한번더멸망이야 된다. 왜? 이거 반도적 사관 반도적 체제가 좀안 된다. 우리 좀 제지하는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의 가정 문제 점들을다 열고 하고 대안은 없어요. 대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라는 게제건한 얘기입니까? 누구나 하는 얘기고, 역사에 는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 그러니까 대안은 원론적인 것같에 없어요. 그러 문제점은 저보다 제기해가지고, 백서 만들자는 게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리고, 집사람이 말렸고, 굉장히 큰 종합 자지에 갔지만, 일회분이 나갈 뻔 하다가, 한달 연기했는데, <놀람> 데스크가 바뀌면서 무산이 됐고, 집에서도 잘했다고 했고 지금은 제 사람은 후회해요. 그 사람한테 말 말지 말고. 학생들에게는 제가 강의로한국사의 문제점과 대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한국사가이러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죠. 언제가 쓰지만 뭐 이리와나 많으니까 조금 밀고 있는 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다쓴 이유는 역사적으로서 문화 예술 제가 좋아하고는 저도 30대점 발을 짱고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런 양식이래 보자. 너무 짜리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게 너무 심하다. 굉장히 심하다. 또는 난 이걸 너무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는데요고체 충족을 제 진심을 이해해 주십시오. 되게 솔직한 진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차없이 제가 얘기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지식인이고 서로 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은편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뭘로 들리고또 워낙 많은 일이없었습니까 제가 단어로 폰을 맞춰서 얘기하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름 마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조금 이제 불편적이겠네요. 아우, 너무나 정말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는 그런 강의를 <웃음> 쉽 지도 않으시고 내리내리 지금 두 시간 넘게 해주셨습니다. 어, 한민족 문화자라는 그 단어, 그리고 해륙 본명은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우리의 어, 민족적인 뭐 노마드, 또 헌터, 농경, 이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문화의 정체성, 사물학적 뭐 정체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 네. 정체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용어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중앙 문명이 아니라 동방문명, 국방문명 이런 데에 대한 관심, 환기, 그리고 어, 탐험가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표현. 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조선의 역사에 갇혀 있던 그런 시야를 조금 더 모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